오리 올 랜덤이고요 거의 올 랜덤이고요 중립은 도도새랑 펠리컨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쁘죠 가보자 재밌겠다 오, 대박이다 초능력자 나왔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히히히 저, 저 칼직이요 알겠습니다 12번님 칼직 저는 저 스토커요 12번님 달아줄게요 스토커로 나 스토커인 척하자 19번님 저 스토커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19번님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숨으실래요? 어 어떻게요? 제가 19번님 하는 장에서 있어요. 오케이. 저저 스토커. 저 스토커. 어? 아, <목소리> 어? 어?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일번 입술 잘려. 오케이 오케이. 들리는군요. 다행입니다. 뭐한명 잊고 다한명 잊고 또한 명? 오케이. 돌아가요. 채투장으로 가봅시다. 진짜 음. 구경하러 가자. 어? 나이뭐한 거야? 아나 스킬이 갑자기 써졌어. 두명 죽었는데? 위치는 T자 거든요? 12번님 옆에서 뭐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T자요 근데 이거 T자 왼쪽이나 죽은 지 얼마 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는 캐거있긴 해요 뭐, T자에서 가늠하고 있었어요 5번님은 어... 그래서 시체를 못 봤어요 왼쪽에 못 가서 근데 분명히 아는 영매사가 하나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방금 전에 근데 두 개인 거라 캐거좀 의심 돼요 아 그럼 그럼 펠리콘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11번님이 펠리콘 먹힌 거 같아요 제가 먹었다고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11번님이 먹힌 거고 9번님은 새 거거나 떨린 지 오래됐거나 저는 수채를 못 봤어요 그쪽에 아예 가지 않아서 1 1번님을본 적이 없어 일단은 9번님이 골등폰 보관실 앞에서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계셨거든요 2번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2번님이 먼저 티차 가고 그 다음 19번님이 그 다음 갔었어요 시작했을 때 거의 한 10초 후에 초반에 갔었어요 초반에 나 근데 저 듣겠을까요? 엄청 많았는데 독서실에 저저 스토커 저 스토커 뭐 왜요? 어? 왜요? 제 목소리 들려요? 일반 업소 상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유후 자 볼까요? 저희 우리 14번님 한번 초능력 키를 한번 내볼까요? 아 이게 그거구나 초능력이 10초 뒤에 무조건 써지네 이거 나안 눌렀는데 써졌어요 무조건 써지는 거야 아 그렇네 내가 그 모르고 있었다 무조건 써지는지 제가 지금 위쪽에 갑자기 시체 나왔죠? 초능력 시체 도서? 뭐냐? 독서실에 어? 뭐야? 뭐야? 6번님 알아요? 뭐야 이거, 6번님이랑 저랑 같이 있는데, 그 실험실 위쪽에서 갑자기 오시다가 터지셨거든요? 근데 6번님은 몰라요. 어, 여대인이다, 여대인이다! 아, 근데, 이거 갑, 이게 갑자기 터진 거여서. 여대인이다. 그럼 초능력자가 끝. 죽인 건데. 아니, 그애라 아, 뭔는알아요뭔뭔는 알아요. 아, 오케이. 14번이 여대인인가 봐. 14번님이 초능력으로 죽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여대인이다. 같이 있는데 터졌어요. 투명, 2명, 투명일 수도 있죠. 투명이나 초능력자인 건가요? 예. 네. 3번, 6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시다가 갑자기 터졌어요. 안닐 저... 수도 있는데 4번님이 미션하는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고 10초 뒤에 14번님이 죽어가지고 4번님 위치가 어딘데요? 초록육자좀 재밌는데요? 저요? 저, 저 강당에 있었는데 어? t 자 있었지 않아요? 저요? 저 강당에 있는 거두 분이 봤는데? T자는 제가 있었어요. 저 4번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아세요? 뭘 아나요? 어? 연대인탄 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연예인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럼 4번님이 아니고 12번님일 수도 있어 가만히 있었거든요? 내가 왜고 아니죠? 내가말 걸었는데 15번님 말씀 없으셨잖아요 저데 말을 걸전는때네말 걸었는데요? 오 흥미진진하다 음.. 오... 초능력일 때말못 들었는데? 들었는데? 와 일단 초능력자 확직이네요? 어, 그럼 무조건 있는 건데 초능력자가? 네. 아 큰일 났다 초능력자여서 내가 내가 아까 초반에 독서실에서 내가 말한 게 그게 <웃음> 그게 조금 9번님 아니죠? 9번 아니죠? 전부 다 확직인데 구번님 거.. 구번이 알아요? 아세요? 예? 아세요? 그 연예인 죽은 거잖아요 예 오케오케 이 확인 1번님 이거 텔레파시 텔레파시! 나 텔레파시 있어! 텔레파시 있어 지금 나나필이면 초능력 다 썼는데 텔레파시로 망한 거같아뭐라고요어 1번님 나 초능력 썼어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15번님 영리사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장이사 3번님 장이사 저거 내 초능력이어가지고 6번님 개고 오케오케 이거 연예인 방금 죽었어요 6번님 이쪽 캐고 이쪽이쪽 내가 방금 9번 잡았어요 이쪽에서 죽었는데? 오케 이 시체 신고할게요 이거 시체의 위치가 강당 구석입니다 강당 구석이고 저는 터널 입구에서 창고 해가지고 강당 쪽 갔는데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5번님 안돼요 5번님 터널에서 저랑 만났어가지고 4번님도 안 돼요 4번님이랑 저랑 골동품보건거에 골동품 보관실? 네, 있었어요 저는 방금까지는 3번이나 있었거든요? 저하고 12번님도 안될 거고 15번님 그럼 왜죠? 어디 계시죠? 제가 4번, 4번님이랑 골동품보관소에 4... 있다가 방금 강당 그 창고로 해서 강당 왔는데 5번님이 창고 밑으로 들어갔어요 네, 5번님 앞에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5번님이랑 같이 터널에서 강당 쪽 갔고 5번님 제 뒤에 있고 그럼 그 뒤에 15번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님이 터널 입구로 내려가긴 하던데 맞죠? 음. 어.. 네. 네그 근처에 있었어 6번님 누구랑 어디 있었죠? 6번님? 저는 3번이랑 같이 보일러시 쪽에 있었어요 위쪽에 복도 아 이거 그러면은 1번, 5번 같이 있고 2번, 12번 같이 있고 3번, 6번, 15번, 4번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것 같죠? 리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접선이 된것 같아요! 두명 남은 것 같고 <목소리> 그러면 아까 6번님 모르지 않았나요? 아아야 근데 도도셀 수도 있어가지고 아, 나, 저...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15번님 가지고 상탁게 사는... 어? 어? 어? 와 암살자! 어, 저분 직업 나만 들었는데? 저분 아, 직업이 뭔데요? 캐거요 와 캐거를 어떻게 썼지? 음, 대박이다 아 밑에 누가 있었나? 암살자가 음.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암살이 초능이 있다는 거야? <웃음> 이건데 네, 미션 빨리 해야되가지고 1번님 1번님 네? 왜요? 저 15번님 썰어도 될까요? 예한번 네, 썰어보죠 15번님 15번 계속 리크 15번이 15번 있었던 거? 자리에서 자꾸 킬 나와요 아니, 14, 그럼 4번님부터. 붙었... <웃음> 아니, 근데 15번님. 아, 일단 밥. 봐바... 문닫왔다 됐다. <웃음> <목소리> 어떻게 된 거야? 아, 근데 잘못. <웃음> 야, 미션 승날까봐. 4번 님이 죽었는데요? 4번 님 아까 문 닫혔을 때 독서실에 갇혔는데 12번 님이랑 12번 님 창고에서 나왔고 제가 창고 앞에 있었고 독서실에서 죽은 거거든요, 4번 님? 그 얘기 한 사람이 2번, 3번, 5번이고 제가 창고에 갇혔거든요? 그문 열릴 때 제가 창고에 나온 거 2번, 3번, 5번이 봤어요 그럼 남는 사람이 네. 1번 님, 12번 님 밖에 없어요 12번 님이... 아니 근데 시, 방금 전에 12번님이 창고에서 나와가지고 12번님이랑 15번님 중에 한번은 거짓말을 하시는 건데? 창고에 제가 갇혔어요 12번님 방금 전에 창고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창고에서 안 나왔죠 독서실에서 왔죠 제가 독서실에서 나와가지고 1번 4번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4번님은 독서실에 갇히셨고 1번님이랑 저랑 복도에 남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던전 위에 먹이 찾으러 갔거든요. 던전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도중에 이렇게 종을 치셨어요. 아 그러면은 창고가 아니라 던전에서 오신 건가? 왜냐면 제가 대기실 앞에서 네네. 서 있었거든요. 맞아요. 봤어요. 왜, 근데 창고 참... 호... 위에 12번님 방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먹이 찾아서 지금 창고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창고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근데 이거 지금 남는 사람이 거. 남는 사람이 1번 12번 밖에 없어요. 지금 직업이라도 공개해주세요 어? 그럼, 그러면 12번님이 독서실에서 나왔나 본데요? 아니, 까 그러니까 제가 대기실, 지금 시댕의 대단에서 종을 제가 쳤잖아요? 근데 대기실 앞에서 12번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럼 독서실에서 나오신 건가? 아니, 아니요. 그 마지막에 던전에서 제가 T자로 내려가가지고 먹이 주려고. 이거 문 닫고 죽인 거거든요? 12번님 맞는 것 같아요. 2번, 3번, 5번이요? 저는... 그러면 3번 1번 안 쳤어요. 15번님 또, 저는 의심이 없어요. 네, 15번님도. 뭐, 15번님이 창고가 아니라 강당에 갇힌 거 아닐까요? 15번님이? 이게 강당에 갔었는데 4번 아니요 문 열리자마자 창고에나어요 봤어요 맞네 15번이잖아요 우액이 4보가 터졌을 때 15번은 강당으로 빠졌고 그때 딱 문이 닫혀서 15번은 합류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15번을 의심하기 시작했지 그럼 15번님밖에 없는데 창고가 아니라 강당에 갇힌 거 아닌가? 아 어, 근데 이거, 이거 미션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종을 치고 싶은데 종이 안 된다 종을 쳐야 되나요? 아, 15번 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근데 도도셀 수도 있어가지고 도도새가 확실기라 이거 다 봐야 될것 같아요 15번 님이 가장 수상하거든요 2번 3번 5번 우회기 했고 제가 창고에 딱 갇혀가지고 계속 거기에 갇혀 있었고 시체가 있었으면 님들이 시체를 봤겠죠 네 15번 안 돼요 그럼 그리고 15번 님이 전판부터 계속 직업 밝히고 다니셨어요 15번 님은 영매사라긴 했는데 첫 턴에 두명 죽었었거든요 한명 죽었다 했는데 해보니까 두 명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19번 님은 해거거나 아니면 오래됐거나 라고 얘기했고 근데 4번 님이 갇히는 거를 봤거든요 저랑, 저랑 12번이 동시에 근데 강당 옆에가 15번 님이 있었던 창고니까 창고에 갇힌 게 아니라 강당에 갇힌 거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2번, 3번, 5번이 문 열리자마자 제가 창고에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거기에 갇힌 거 맞아요 1번 님 거기 어떻게 되시죠? 시체 지우기인가? 1번 님? 동침대 살자 있어가지고 아, 너 직업 아, 발켰는데? 그게? 영매사라고? 어고. 아! 일번님 아. 아, 맞네 <웃음> 소름 아, 돋는다 진짜 빈틈 아, 너무 많아 네, 셋이서 같이 있는데 초능력 썼어요 아. 그리고 문 닫아서 나 죽었어 아. <웃음> 진짜 소름 돋는다 아. 아, 아, 문 닫아가지고 보냈어요 사번님을 <웃음>